2층 탔다, 크리쳐층층 갔다, 이층. 이층 꾸레기 예정이요. 아못게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카메라 <목소리> <한 명도> 없나요? <목소리> 제가 제일 까보겠습니다. 기둥에 삥두 개. 오 나핀 나르호도 가시고 아, 이게 재선이나아졌었 없네 역시 자기체로 오고만 설마 어, 지금까지 낚시하시는 거 아니죠? 어, 패스 어, 아직까지 밖에 계신 거예요? 와, 중에 폭발아. 주 손주 저어 추. 제가 빙도 하나 까놨고요. 어. 2층 갔다, 2 2층, 2층 갔다, 꾸레기 예정이요. 어, 어, <웃음> 죄송합니다. 3에서 <웃음> 없나요? 얘고 내게야. 확인 확인. 2층은 없고. 자기가 아, 아, 자. 자기라고요? 클라드나. 클라드 클라드 둘이다. 보나 한명 예상 될것같은 느낌적인 느낌. 없나 보네. 맞네. 보나 있네. 클라 클라 클라. 자두가 사도에서 끝났네 후퇴줄이 뭐예요? 후퇴중입니다 연중TV님 안녕하세요 브루님 안녕하세요 안구사 에케 뭐가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에케? 요새 에케가 좀잘안 맞는 느낌? 이겼다. 어. 잘 청주형이 스킬 썼네요 또 사프램 아, 토까지 지금. 중 나온 건 없고. 와, 낀 거요, 아 참. 꿈을낀 거야 그냥. 잘. 작들었어 작. 죽었는데? 가는중가는중가 좀. 작. 이층 어, 폭 간다 제발. 아, 뭐야. 더보기. 들림. 바로 들어올 거예요? 올려왔을 수도 있어요 큰이예요? 바로 설포가 하나 돌려주고 이이두개 있기 때문에 두개 돌려주고 하나, 하나 나갔어 다시 하밀도 그, 어디 있을까요? 아니야. 뭐야? 아우 아, 상대로 오셨구나 잠깐만 손는거 아니었잖아? 아, 네네네. 그 뭐,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글 올렸어요. 와그 뭐, 사실 저 핵입니다. 어, 라고 얘기를 해버릴까요, 그냥? 2년 반 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핵의심을 받아본 아, 적이 없어서. 뭐야, 왜 이렇게 자주 등, 뭐지? 나서 어, Amazing. 패빠아라 아빠, 아아파트 뭐, 아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층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아 오픈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크나? 갑방 누구? 클라 누구? 저기죠. 딱 생김새가 다나쁘게 생기지 않았네요. 클라 안돼, 저 빼러 갔다. 그래요? 크나니 그럼 수나 혼자 아닌가? 어. 그래, 이제 갑박. 이제 들어간다. 기둥 들어간다. 기둥 들어간다. 겁나 달린다. 다시 뺐다. 돈이 에서 단층 갔다 이거. 아이고, 중 완전 뺐는데? 나이스, 응. <웃음> 미션, 쉰다. <웃음> 스빼꼼한번 <심장. 웃음> 네. 했다가 머리 나가네. <웃음> 네, 저희도 그냥 포기한 심정으로 좀 찾아봐 주신 것 같은데? 내가 네, 누구게? 오케이. 팔완저 홈을 띄는 것 같은 느낌, 저기. 에은 아쉽다. 템이 좀 많긴 했어요. 오오홀 개, 홀핀 개. 아이고, 소나 먹었다, 씨 예쁜 님 있었나? 있었는데? 스다셜다인트 아, 아. 아, 아, 아. 온다, 온다, 온다, 요. 피퍼, 피퍼, 뭐다 아이고, 2층, 잡, 잡, 잡. 아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메이? 에이, 아, 씨. 짝둘 어, 어 형! 언더 뭐야 언더 없었는데? 짝 올렸어요 얘또자기였는데 어딘지 몰라 나 자고래 자리가... 나자고배따하다 나 여기 앞에 있을 것만 가요. 어 작자 작자 앞있다 작자 앞있다 작자 수빈 마스저 아, 발소리내서 절로 봤네 자 어? 30킥? 헐 뭐하는 거야 가나요? 저형 저 그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가아니야이 깨지면 안되는데 와우 자기다, 자기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다 아닌가? 이거 아 이거 아 아닌가? 이거 아 이거 아닌가? 그래. 어 나이, 나이. 어? 내 어신인데 이거? 콩달론다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와아라 어이 내가 왜 죽어? 아, 뭐 잡았어요? 됐습니다 작고로 내려갈 내가 보고 오케이 아저저 저 됩니다 고개 때이 되지 뭐또자기요어 멋진데? 대지밀 개피? 자고 와 자고 자고 자고 있다 자고 삥두 스페셜 뭐.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지하지하지님하드시님 안녕하세요. 저정산자 아까 제캠했어요. <웃음> 제가 바로 검수나 했습니다. 오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6박 정확히는 제개헌으로는 4박이죠? 박스가 내가 꼈기 때문에 그치. 보통 이제 오박이라하더라고요사박 <웃음> 어. 하면 어딘지 모르던데 그치. 이거 오뛴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오믈뽕하라 네, 라하라단 이동 하 아 문이 심히 하셨으니 성원 2 4킬 했구나 유아가 나오네 유아가아 되리다 되니다200꺼면 안돼요 <웃음> <왜? 웃음> 장난 장난 장난, 장난. 불문일라는게 이랬는데 공격에서 5키라고 끝내포 아 이거 루틴.. 루틴 잘못 깐거 같은데 그래요? 제가 제일 까보겠습니다 기둥에의두개오 어떻게 아 큰일난다. 나비, 나 충돌, 단 충돌, 단 충돌, 단 충돌, 단 충돌. 약 먹으면 돼. 약 돼. 약 먹으면 이층먹으그나약나으층 돼. 약 먹으면 돼. 약 먹으면 어? 용이 형님 계십니까 혹시? 이거는 진짜 튕기거나 벼락 맞지 않는 이상은 이형 탱까지 아무지게 샀네 <웃음> 오히려 <웃음> 좋아 한면도 나갔겠다 내가 왔어 혜연이 어서오세요 오케이 아또 일어나 오야대트트이이트트 빨라 어, 대각트이지능력자인데요 어, 초스피드인데? 어으 무시트라자 어, 어, 어, 2층에 트 하나 트려주고 아, 이거는 포... 빼야될건데 지트트형 왜이렇게 잘해 클라클라 클라 트 클라 트 클라 트 성공했습니다. 다, 다 도망쳐. 아우, 못 참을겠다, 렉 너무 심해요. 울려왔다. 내가 는데재부팅했대자스카인 <웃음> 나를 호도. 가시고가시고자 일단 3 0개 성공. <웃음> 뭐라 하는 갓이 예? 갓이뭐래이는 예? 뭐 뭐래요? 펫펫펫패스 보스 영 뭐라 하네. 빙이지, 이거? 저한테 뭐랬어요? 어. 뭐, 뭐 뭐라 했냐. 나가자. 이또 뭐가. 어허. 중 이층을 탔는데. 아, 야 이거. 하다 아이고, 아이고 또뺑 그 박스, 우물박스 하나, 팬장 빌딩, 밖에, 밖에 가다 밖에 게 아군이 우수하게열심다잘 들었다. 이번에 좋고요 M4가 에임이잡기가 그죠? 에케보다 쉽죠? 애키는 반동이 좀 있죠? 패핑 빠르고요. 와 패핑 엄청 빠르다. 이층 꾸레이 가보자. 꽤빠르군요꾸고핑왔고 저도 이층 꾸레이 꿀에... 도전. 실패. 아팠다. 왜날 거냐 저 형. 어 지금 패핑 되게. 어 없다. 아 앞에 있었네. 물 빈가 났다. 이게 제가 들어가니까 다안 들어오는구나. 나 그쵸, 뒤에서 그쵸. 좀 천천히 하라 어, 그데안 되겠다. 무슨 해시야? 단층 있는데 망했다. 단층. 오호, 아, 승리하였습니다. 이겼네. 어. 청 이긴다고? 청주의 그 뭐지? 메타 세카이어 뭐 그런 길처럼 나무 쫙 크고 막 산책로 엄청 좋은데 있던데 사진 보니까 패스 한거 같은데? 패스 안하는좀 빠르네요 어허... 몰라도 패스 야무지고 중몰백빙 중사기 하나 더 어지야. 노. 아니 대요 단층이라 각박 다도 이건 먹고 있네. 아 됐네. 다 먹고 있어요, 자리. 아 근데 돌아온 환영아 뭔가 마음 아프다. 어디지? 빛이 있나? 빛이 있네. 여거인데 오호. 야배지밀령잘 쏘더라. 맞나오냐? 아, 시배하였습니다야 이거 큰 조금만 어떻게 비벼주면 후핑으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냥 뭐각박에 클라에 다 전진해 있으니까. 빠세구 그만요. 오물 나올 것 같습니다 예쁜님 몸을 나왔어요 나. 아! 기둥에 삥하나? 이거 뭐야 얘또핀 나왔다 핀그 간다며? 또, 아... 이거 망했다 이거 3이. 스나트 개피 됐노? 까비 죽었다 이거 오물 우와, 있는 거 같은데요? 눈이 안 떠지는데? 어... 아... 어. 니 이렇게 킬했는데 사, 설마 진다고 근데? 설마 펜플라 잘 쏘시는데? 무아노 이거 저 사람 그거잖아요 짜증내면 남탓... 아니 남탓하면 빈깡 짜증내면 빈깡 개잖아요 작... 작빙 가는 게 어때요? 겁나 많은데? 아군이 짝 많은 수... 편인가요? 작 적은 거 같은데? 나 가보진 않았어 짝핑 까줄래요 그러 아, 근데 이거 고추형이 창자분인데, 창턴인데. 설마. 네. 폭 원래 까는 거야, 진다 앞에서 네. 안들어왔다왜 이렇게 갔음? 아, 쏘면 가. 칼젓배, 아, 이걸?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언덕박인데? 언덕박 잡혔고 아나 어우 힘이 더 나와봐라 아, 이게 재산이다 어쩔 수 없네 역시 자기치료 오고만 와 이거 두세판 안 날렸으면 40킬 지금 벌써 찍었겠다 <웃음> 게임이 아깝죠 항상 막판에 5킬 해버리는 센스 어떤 그런 부분 있나요? 저 지금 기둥이 있하나 삥둥이 갔어요 날칭 갔다 날칭 갔다 아삥아나또삥아예 뭐 나와 나와 나와 나또삥오야 작게 작게 나삥 배지민 배지민 단층 아, 나또삥 예. 하나 남은 거. 제발 제발 제발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나이스 오랜만에 4킬 아이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셨네 와 총취형 방금 센스 언덕 말나다말다 <웃음>